석가모니 따라서 기존 교단에서 공부하다 안된 사람들이 따라 나와요. 왜, 왜 따라왔냐? 석가모니는 이미 본연산매를 얻었기 때문에 그거 보고 따라 나온 거예요. 근데이 사람들이랑 같이 육년고행을 시작해요. 그럼 육년고행의 내용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미 석가모니는 견성이 다 끝나 있는 상태라고요. 그런데 왜육년고행을 하느냐? 늘 참나안주는 되는데 업장을 지워야 되는 어떤 방법이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찾아낸 게 팔정도입니다. 사막 개정해를 통해서 한 생각도 죄를 안 지키지 않는 게 중요하지. 참 학당 고민이랑 똑같지 않나요? 참나 안주만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업이 바뀌어야지. 그래서 초기불경 읽으시면 다한 생각 두채안 지어라. 자비로워야 된다. 항상 남 생각해라. 자비로워야 된다. 이 얘기가 잔뜩 들어가 있어요. 우파니샤드에도 있어요. 다 있긴 다 있습니다. 구색은 다 있어요, 여기도. 다만 우파니샷드 읽다 보면 참나 안주만 하면 끝나는 것 같이 나와요. 석가모니는 그게 끝이 아니고 이미 윤회는 근데 석가모니도 똑같은 게이 발상을 그대로 가져온 게열반에 안주한 제자들한테 이제 윤회 끝났다고 인정은 해줘요. 그런데 석가모니는 못살게 굴어요그 사람들한테. 죽을 때까지 개정의를 지키게 시켜요. 힌두교는 자유가 와요. 참나 얻으면 끝났다는 거예요.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석가모니는 죽을 때까지 참나를 얻었더라도 즉 석가모니식으로 하면 열반을 얻었더라도 아라한들이라 하더라도 죽을 때까지 계율을 지키면서 살으라고 해요. 본인부터 사막을 지키면서 살고 항상 남 가르쳐주고 자비심 베풀고 보시, 법보시해주고 항상 이런 게 차이점이지 여기에 있어서 차이가 없어요. 왜냐 석가모니 불경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대놓고 비판한 게 없다고요 실제로. 석가모니가 비판한 힌두교인들 봐보세요. 육사외도라고 그 당시 힌두교 중에 제일 찌질한 사람들이에요. 논리도 안 되는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우파니샤드 주장은요. 지금 누가 어떤 성인이 와도 이거 부정 못할 소리들입니다. 문제는 참나안주에서 너무 거기서 끝내버린다는 게문제 그러면 지금 한국에서 당는 선불교랑 똑같아요. 선불교도 다 이런 병증은 있거든요. 견성만 하면 끝날 것처럼 얘기하는 거. 그 정도 통병은 있으니까 어디나 공통적으로 참나만 강조하다 보면 그런 병이 생기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감안한다면 여기 내용들은요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내용들이 상당수입니다 석가모니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불경에서 분명히 이거 배웠을 텐데 다루질 않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오히려 석가모니 치고 나와요 아트만 야 니네 그 오온 가지고 아트만 찾으면 아트만 있을 것 같냐 색수상행식 거기 아트만 있을 것 같냐 그거 거기에 아트만 없어 라는 재범 무아라는 게 거기 아트만 없어 이 얘기를 하고 나면 이게 아트만 부정일까요? 석가모니 아트만을 부정도 긍정도 안 했어요. 색수상행식의 그 무상고 무아인 무상하고 괴로운 거기 거기에는 아트만 없어. 그러면 그걸 다 버리고 나면 넌 열반을 증득하게 돼면 열반이 아트만의 다른 이름 아닙니까? 이거, 이거 여기까지 생각하셔야 돼요. 이건 논문을 써도 이게 타당한 그 어디다 내놔도 이게 타당하지 여러분이 믿는 신앙 가지고는요 너무 못 씁니다. 이거, 이게 이 지금 현재까지 발견된 증거로는 이게 타당한 얘기지. 이거 지금 논문에 다 나와요. 힌두교 선정이라는 거. 힌두교 성자들한테 배운 선정이거든요. 이 자체가. 이게 지금 불교에 편입돼 버려 있어요. 불교권 줄 알아요. 이해되세요? 이거 다 힌두교 거예요. 그럼 힌두교인한테 이 선정을 배우셔야죠. 지금 불교인들은 이 선정이 뭘 의미하는지도 몰라요. 자기 선생님이 이걸 했다는 얘기만 들었지 지금 이게 정확히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왜 선생님이 이걸 하고 나서도 부족하다고 했는지 힌두교식으로 있는 그대로 들어보지를 못했다고요. 불교에서 이미 왜곡돼 있는 후세 제자들한테 왜곡돼 있는 그 내용만 듣지.